초등부 친구들 안녕 어 우리 방학 동안 성경 말씀 재밌게 잘 들었죠? 이제 다시 방학이 끝나서 다시 공과를 시작하게 됐는데 공과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출석 불러 볼게요 임승호, 장요한, 박정훈, 정지우 체리아, 한주연, 박시윤, 이하은, 이수지, 안혜린, 임태호 모두 건강하게 잘 있지요 오늘은 제 14주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어요 우리 찬성 잘 들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거잘 들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이세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고 배웠어요. 왜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방학 동안에 들었던 구약의 성경 이야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속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려고 하시는지에 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또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펼치셨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아요. 자, 오늘 예배 시간에 읽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써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 그분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신, 민수기, 신명기 다 읽고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혼자 스스로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거나 또 돌아올 수 있었던가요 그렇게 훌륭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지키기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거나 착한 생각과 행동을 할수 있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그것을 아시고 오래전부터 서로 의논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구하자.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다시 데려오고 우리 아들, 딸로 다시 만들자. 라고 회의를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가장 알맞고 좋은 때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작은 아기의 씨앗이 되어서 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처럼 뜬예 하고 울면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없게 되었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예수님은 할수 있었을까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할수 있었을까? 당연히 할수 있으셨겠죠? 네, 맞아요. 예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무도 할수 없었던 일을, 어떤 사람도 할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법 아래, 그 율법 아래 메여 있던 우리들을 이제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사랑 아래도 옮겨주셨어요. 항상 잘못했다고 하고 울면서 두려워 떨지 않고 아빠라고 하면서 반갑게 부르는 행복한 아들과 딸이 될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작은 아기로 한 사람에게서 태어나신 이유랍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좋은 때가 되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고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잘못한 일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성경 말씀 퀴즈 한번 같이 풀어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나요? 아,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다음 문제에 나오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죠? 맞아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처럼 된 것일까요? 맞아요.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다시 착해지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나요? 아니죠. 혼자서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이 혼자 의 힘으로 다시 착해지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신 사람이 되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중에 특히 누가 그 일을 하기로 하셨지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할수 없었던 일, 어떤 일을 하셨지요?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자격을 다시 얻게 되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된거지요? 맞아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여러분 또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